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엘핑에서 나온 뷰티 디바이스 기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디 EMS 케어가 가능한 기기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바디 기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손에 딱 잡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고요 정말 가벼워요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딱한 손에 잡을 수 있는 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보시면 여기가 마사지 하는 부위인데 이렇게 캡으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캡을 떼고 보시면 오돌노돌하게 생겼죠? 후면을 보시면 이렇게 전원버튼이 있습니다. 전원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하게 되면 볼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여기 화면에 나와있어요. 킬때도 길게 눌러서 키면 되는데 이 1단계는 레드 LED가 작동되면서 진동이 되는 마사지, 마사지 모드고요. 1단계 모드는 레드 LED가 작동되면서 진동이 되는 마사지 모드이고요. 두 번째는 리프팅이라고 해서 진동이 추가가 되면서 두 번의 짧은 진동과 한 번의 긴 진동 그리고 40도에 45도의 열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모두 일과 다르게는 열 기능이 추가 된다는 거 여기 부분이 뜨뜻해요. 이렇게 뜨뜻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능으로 각 2분씩 두번 반복을 해서 16분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온열 마사지 기능의 플러스 기능은 열이 발생하면서 마사지를 하는 동안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LED 테라피는 레드 LED가 추가됐기 때문에 피부 순환에 도움을 주면서 피부 결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MS 기능이 있는 중주파 전류를 통해서 근육과 피부를 자극해서 피부 탄력에 힘을 받을 수 있는데요 충전할 때는 이렇게 여기 코드 USB 충전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코드를 껴서 하면 되는데 충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의리드 등이 번쩍번쩍이죠 보관할 때는 이 마개를 꼭 닫아서 간편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사지 후에는 여기를 티슈나 마른 수건으로 해서 닦아서 보관하시면 돼요 기기 사용 방법은 사용 후에 적당량의 크림이나 오일을 바른 뒤에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관리가 필요한 부위에 천천히 움직이면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사용 부위는 배나 다리, 허벅지, 팔뚝, 엉덩이 등 뼈와 맞닿지 않은 부위에 사용해주세요. 뼈와 맞닿은 부위나 겨드랑이 안쪽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금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사지 크림이 있어서 팔뚝 부위에 마사지 크림을 이렇게 바르고 나서 아무래도 저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쪽 손목이라든지 팔목에 조금 통증이 있을 때가 있어서 이쪽에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를 이용해서 천천히 마사지를 해줬어요. 이게 온열 기능이 있어서 하고 나면 굉장히 좀 자기 전에 했을 때는 굉장히 피로감이 있었는데 바로 잠이 들더라고요. 퇴근하고 와서 들어오면 아무래도 다리에 부종이 있기 때문에 피로도를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다리에도 이렇게 사용하면 다음날 굉장히 붓기도 가라앉아있고 좋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